그릴 거야.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잃어버려도 내거 찾을 수 있겠지? 캬캬캬? 어. 그 그렇게 그림 그려놔도 한번 잃어버리면 끝이야. 너 놀이터에서 놓고 오는 거 조심해라. 응, 안 놓고 와. 어디 가냐? 나 놀이터. 그래. 그래. 그래. 가방이잖아. <목소리> 헉, 말랑이랑 밥이 <팝이> 엄청 많아. <목소리> 야오오오오 응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재밌지? 재밌지? 오 어, 어, 어. uh, 말랑이 밥이 득템. 쳐갔어. <목소리도> 아 오리오, 또 울어? 아, 나 말랑이랑 파비. 왜 울어? 또 말랑이랑 파비 다 뺏겼어? 아니 뺏긴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갔어? 누가? 훔쳐가? 아, 누구야? 누나랑 다시 한번 같이 가보자 <웃음> 누가 이렇게 닭도코 <다> 갔대? <웃음> 이제 다 내꺼다 바보같이야 <웃음> 박세인 오비키? 너 장난감 많다 <웃음> 어나 말랑이랑 팝이 부자야 음, 저거 다 내꺼야 내꺼 무슨 소리 다내거거든내거야 내가 저 벤치에 다 올려놨었거든 벤치에 버리고 간거겠지 먼저 발견한 사람 임자지 버린거 아니야 그렇게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비겁? 정정당당하게 저 말랑이 다 걸고 대결하자 대결? 그러니까 주사위 보드게임을 어.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 말랑이 가방의 주인이다 이거지? 어, 어차피 어 너도 주운 거고 오리온도 벤치에 나두고 갔으니까 잘못혔지 게임에서 정정당당하게 가져가라고 어? 그래 까짓 거 나도 어차피 이렇게 주어서갔는거 원치 않아? 그럼 덤벼 어? 눈에서 불 내면 어쩔 건데? 덤벼아 안 해맹친다! 예스! 아. <웃음> 내가 먼저! <웃음> 먼저 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?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임이지! <웃음> 너이 게임 안 해봤구나? <웃음> 반드시 이겨주겠다 <웃음>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. 자, 이제 내 차례지? 운명의 신이 도와준다면 내 주사위가 12가 나와서 내가 이기게 되겠지? 응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주사위 12가 나오면 박세인이 이기게 돼 제발 안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게 좋다고 했지? 뭐야 <웃음> 11이잖아 다행이다 휴. 그래도 12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회는 나한테 오게 되고 난 무조건 이기게 돼있어 무조건 12를 만들어야 돼 제발 도와주세요 연나 뺏긴거 꼭 찾는다 시비 우와, 예스. 와이엇아, 예스. 아, 짜증나. 아, 어, 내 말랑이. 아, 짜증나. 원래 내 건데, 내 거지. 여기 내가 그림 별도 있는데, 방방구 뽕뽕! 너, 너 다음에 나랑 말랑이 거래해. 말랑이 거래? 그래? 하자 거래. 다 빼서 주겠어. 와 대체로 다음 방망고 뿡뿡 방망고 뿡뿡. 여러분 다음 말랑이 거래도 기대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쩡 주사위 보드 게임 이겨서 말랑이 대체로기 대 대체 성공. <목소리> 오 재밌다. <목소리> 말랑이 붙자! <웃음> 엄청 많죠 신상 말랑이랑 하비시 엄청 많아요. 이거는 트윈 퐁블, 말랑이 말랑이 찐득이. 하모아 이거 벽에 잘 붙나? <웃음> 줄게. 일, <두>, 둘, <웃음> 셋, 야! 오! 아이고, 같이 붙자! 아, 같이 붙어! 사실 너도 같이 붙어! 아, 같이 붙어봐! 언니 <웃음> 잘 붙는다. 벽에 <웃음> 이 이건 여기다 두고 <웃음> 그다음에 수박파미. <시범 파밍! 웃음> 수박 수박 이야 이야 이야 대박 대박 이야 이야 이야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미없는 부분. <웃음> 아 재미없다. 재미있는 부분? 어? 어, 재밌어 이거 한번 해도 될까? 한, <웃음> 한 번은 한번한번 <웃음> 오늘은 먹을 게좀 많은데요. 프렌치 프렌치 감자 튀김, 장난감, 이거 먹는 거고, 롤리팝 이런 거. 신상 말랑이 거래 할 건데 신상 말랑이 거래. 아 누구랑 할까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